안녕하세요. 진아도라요의 진아입니다. 이건 공개할까 말까 무척 고민했던 화인데요. 전에 소개했던 이글이라는 우주선에 대한 비밀입니다. 이 우주선을 만든 목적은 사실 사람을 낳기 위해서였습니다. 이 우주선은 이렇게 우주선이 분류해서 사람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우주선이었습니다 그럼 저의 사람들을 낚았던 비밀 영상들을 공개하겠습니다. 이렇게 저의 비밀 영상들을 다 공개했군요. 여기까지 뉴이글 비밀편이었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지나는 여기까지 안녕!